아니 님들아 아 이걸 어떻게 이겨 미친 우리 미드는 다 딱인데 상대 미드는 챌린저라 이게 뭐냐고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 이거를 탑 이겨서 갈테니까 바텀 이겨라 미드 정을 무조건 진다 이거 뭐이겨뭐이겨 이분들이 그거에요 브리온이라고 이불이 그 프로게이머들이야 브리온 블레이드 드블이죠 드블 뒤에 팝만 붙으면 드블 팝쉣 지나가요 출발 아유 펀푸시 뺏겼는데 이러면 야 가서 스택 쌓아놓는단 말이야 이거 한층 살짝살짝 모기 살짝 한다 최대한 글자로만 기록합시다. 펌프시켜서. <웃음> 허허. 허허. 허허. 어허. 어허. 어허. 아니, 카서스 한는데다음왜 저래? 왜 저래요? 그거 먹고 나오면 안 되나? 그냥? 여기까지 먹어야 되는 거야, 꼭? 반거리 점프. 죽었네아 진짜 싫다 이런 거. 너무 안 돼. 아, 불안한 거. 깔끔하게 손을 넣네요 와아 헤헤 얘도 헤헤 <웃음> 얘도 못먹는다 <웃음> 또 못먹었다 이거 못먹었다 <웃음> 얘도 못먹었다 얘도 <웃음> 못먹었다 아 얘도 미니 진짜 정말 못 먹었는데 야어었스 당의 아름다치니 없어. 많이 유식 가능? 많이 유식 가능? 아 아니, 나쁘지 않은데? 생각보다 괜찮아. 아비. 방금 가운데 손가락 맞다고요? 기분 탓이죠 여기 아아 아 맞아라 좀 맞아주라 나도 이겨야 된다고 이년차인는좀 나긴 하는데, 더 벌려야 되는데... 아그리탕이습니다아군리탕이습니다아 다이브? 드라이브. 와, 세급차 싫어하냐 이거 팀? 팀 세급차 싫어요 이거. 레전 방금 x 스 2가 라인 정리할 때 빠졌기 때문에, 즐겨할 때. 개각이었어요. 이기는 라인 없어. 이기는 라인 없어. 아, 뭐야. 채팅 하나 뺏빠졌고요 뭐, 이 정도 핸디캡으로 줘도 잘 이겨요. 쓰자, 오열. 아 진짜 현지화된거 아닐까? 왜 굴리지 못하지? 얘랑 나랑 한 500점 차이 날텐데 최소 왜 굴리지 못할까요? 나는 아 그리고 챔프가 상성이 안맞아 제일 큰게 상성이 안맞아요 아팡 해보시해보시 귀여워. 아나 진짜 듀오 해야되나? 아나 진짜로 미칠것 같애 오픈하자 이러고 있어 우리템 이거 소급사니살줄 절대 안하믄 얘한번 끼워보시면 한번 부려주고 우리 타면 멘탈 한번 케어해, 살짝 해주면서 한번 가보자. 그래도 좀좀 막판이라서는 썰은 안칠거고요 네, 그칠실게요 감사합니다. 쯔야 습니다 캐리 가자. 근데 이런 게임 캐리 하면 올라가긴 하는데, 진짜 이런 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좋았롱 보고 뭐셨 지롱. 이거 가능 이겼다 산타 이겼다 <웃음> 분위기 뭐냐고 이거 왜 갑자기 이기려고 하는 건데 우리팀 기대도 안하고 있었는데 일단 나갔는데 쟤네? <웃음> 이거 되는 부분이냐고 나한다고이겨 <웃음> 되는 거냐고 이거 <웃음> 뭐야 이거 작공맨이 야, 이거. <웃음> 나이스. 나이스. 야, 인가 야, 이거. 얘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야, 이이이스 이거. 이거. 야, 이 야, 이 야, 이이이 맞다기 <웃음> 좋아요. 이러고 막판 이제 오픈 나가지고 이기면 개꿀딱이죠